네, 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대수는 한해 250만 대 정도이고 그 시장 규모가 25조에서 30조 원대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규모에 비해 소비자들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은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너무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닌지, 또 사고차는 아닌지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깨끗해 보여서 믿고 구매를 했더니 사고차였고 심지어 침수차를 구입하는 바람에 타는 내내 고장이 발생하고 수리비를 감당하기도 힘든 경우가 오도 있습니다. 보는 영상은 서울 외곽의 한 공업사에서 같은 차종에 망가진 차두 대를 차체의 앞과 뒤 지붕을 맞춰 한대 차를 만드는 소위 적합차를 만드는 과정으로 아래부분은 전복 사고가 난 자동차이고 윗부분은 화재가 났던 자동차의 것을 이용해서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온전한 자동차인 것처럼 만드는 과정이고 만약 이런 차를 중고차 매매업자가 나쁜 마음만 먹게 되면 무사고 차라고 속여도 일반 소비자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미리 보고 마음에는 들지만 차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서 동네 카센터 사장에게 차가 있는 곳까지 와서 봐달라 하기도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중고차 매매단지는 물론 개인 매물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동행해서 차량 상태를 점검 및 검수를 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 v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결과를 보면 성능 상태의 분량이 2,4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또 사고 이력 미고지가 588건이나 되었다고 그래 실제로 사고차가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고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수리를 했는지를 판별하기가 어렵고 만약 접합차인 걸 모르고 구매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렵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고차 구매 시 이런 위험성이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카바조라는 업체로 편하게 ]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이 서비스는 중고차뿐만 아니라 신차도 고객이 원하는 곳에 정비사가 직접 방문을 하고 정비자격증을 보유한 평균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 또 전문 장비를 보유해서 정확한 점검이 될수 있도록 했고 전국 어디에서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 예약 방법은 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제조사 모델 점검 장소 점검일을 입력하고 정비사 찾기를 하면 카바주에 등록되어 있는 정비사분들의 프로필을 확인할 을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정비사를 선택하고 점검 예약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가장 궁금한 게 아마 검수 비용과 검수 진행 과정일 텐데 검수 비용은 국산차 기준, 소형, 준중형, 중형을 기준으로 11만원 전후이고 검수 진행 과정은 영상처럼 프레임 검수, 외부 검수, 내부 및 기능 검수, 엔진 및 파워트레인 검수, 휠 검수, 하부 검수로 이어지고 이렇게 검수가 끝나게 되면 해당 차량의 검수 부분의 사진과 상태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한 리포트를 고객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야 만약 정비사 검수 누락 혹은 과실이 밝혀질 경우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 동티비도 몇 개월 전에 신차 구매할 때 카바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만족스러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직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 불신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일단 의심을 하고 접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중개업체나 매매업자분들 중에는 양심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혹시 중고차는 물론 신차 구매가 계획 중이시라면 위험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치뷰.